창세기 7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위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 공중에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열이의 날이라 그날에큰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방주로 들어갔고.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17절 홍수가 땅에 4일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풀어서 15큐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절 물이 152를 땅에 넘쳤더라.